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어, 이번 노션 API 활용법에서는요 저희가 비디오 블록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경 어, 우리가 우 인베디드 해가지고 가져오죠 페이지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재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노션에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어, 하고 싶은데 어 이렇게 파이썬이나 그런 걸로 목록화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하는 네, 그런 것들도 나중에 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비디오 블록을 하나 추가를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은 비디오 블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실습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 하나씩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블록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앞에서 다른 거하고 동일하고요 어 우선은 테스트 블럭이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이썬 API 프로그램 유튜브 강의라는 것을 이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우선 하고 그아래다가 저희가 이제 유튜브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인비디드 자동으로 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비디오 블럭을 하나 선언을 해야겠죠 그래서 비디오 하나 추가를 하고요 제가 앞에다가 1,2라고 이렇게 막 쓰는 거는 뭐냐면은 후에라도 우리가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씩 어, 이렇게 변수에다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음, 페이지라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다 똑같습니다 어, 항상 여기까지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add new 하고, 그 다음, 비디오 블럭을 하나, 어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어 비디오 블럭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불러올 때, 저희가 위드 값하고 헤이트 값을, 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값을, 우리가 한600 정도? 이렇게, 보통 저는 한, 600에서 한 350? 뭐, 아니면 600에서 400 정도? 이렇게 크기를 설정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URL 주소를 지정해주지는 않았고 저희가 여기까지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F4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4를 누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페이지가 하나 나오겠죠? 네, 페이지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동영상 인베디 또는 업로드라는 이 블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URL로 우리가 다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맞게 안 나오죠. 근데 크기는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헤이트 값을 또 지정을 해줘야겠죠. 높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선은 다 삭제를 하고 다시 또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비디오 1 헤이트 값을 이제 한400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 비디오 1에 이제 소스 코드를 불러와야겠잖아요. 그래서 set 소스 URL이라는 함수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url 함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의 URL 주소, 어, 여러분들이 어, 만들었던 URL 주그 올렸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꼭 어, 다른 p c 쪽에서 가져오고 싶은 것을 URL 주소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제가 올렸던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던 요것을 이렇게 어, 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하나가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블럭은 딱 여기까지 예,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 api 유튜브 강의라고 뜨고 그 다음에 임베디드 되면서 url 주소까지 자동으로 예,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블록을 하나 추가를 해봤고요.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뭐 테이블이나 이런 그 우리가 리스트 형태의 그런 곳에다가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는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추가할 블록을 어,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씩 이런 URL 주소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아서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포고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한 번에 이렇게 불러오는 예, 그런 과정들을 어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다음에 시간에 또 이게 좀 다루도록 할게요.